어디 있어요? 자 한번 그려볼까요? 자 여기 이렇게 보이시네요 별자 이렇게 어 뭔가 좀 비슷해져 갑니다 이야 자 여러분들 찾으셨습니까? 자 잃어버린 별자 바로 이곳에 있었네요 자, 자 심슨프리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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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BMW 신차 개발 비용의 90%가 아, 소프트웨어에 투자된다라고 하고요. 아, 우리가 사는 금액의 90%가 소프트웨어 비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메르세데스 벤츠는 주행, 안전 시스템을 비롯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, 새로운 의미 있는 가치를 찾고 있다는 거죠. 자, 시간이 지나면서 소프트웨어에 관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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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운 여 살인가요? 그때 암으로 돌아가십니다. 지금은 음, 생존해 계시지 않죠. 자 이불은 누굴까? 자이 기호 이 로고 보면 딱 알죠. 그쵸? 그렇습니다. 페이스북입니다. 페이스북 전세계 탑 랭킹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의 오너 페이스북 이름이 뭐예요? 마크 주커버그입니다. 소프트웨어가 유통, 무역, 자동차, 기계, 공장 모두 다 변화시키고 있다는 라 겁니다. 그런 것들을 만든 사람들의 사진을 잠깐 본거예요 자, 이 변화에 가는 세상에 이것을 우리가 포커스를 못 맞추고, 소프트웨어를 모르고, 동작 원리를 모른다라고 한다면,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용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. 그쵸? 어, 여러분들도 무한 상상력을 발휘하시기를,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기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때문에 이어서, 자, 과연 상상은 뭘까요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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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 영화의 감독은 누구예요? 예,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. 자,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요. 전 세계 미래 학자, IT 과학자. 그중에 사람을 뽑아서 호텔에 가둬 둔 다음에 자, 우리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라고 해서 보고서를 받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 영화의 배경은 언제냐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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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F 공상과학 영화를 만들게 되는 거고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.